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선화증권 론 어, 제15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5강도 제3장 선화증권에 적용되는 법률과 통일규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어, 제3장은 1의 2선증권의 유통성과 관련된 법률, 어, 3. 뒷면 약관의 효력과 관련된 국제협약과 법률, 어, 4. 국제민간기구와 제정한 선화증권 관련, 표준 규칙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이 중에서 3. 뒷면 약관의 수리과 관련된 국제협약과 법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 지난 시간까지 국제협약과 각국 국내법의 관계 또 국제협약에 대해서 전부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어, 이러한 국제협약을 받아들여서 국내법이 어떻게 제정이 되어 있고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영국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어, 영국은 1924년 에 해상물건운송법이 가장 먼저 제정이 되었는데요. 어, 이 법은 어,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수용한 것입니다. 어, 1924년 헤이그 규칙 최악국으로서 어, 협약이 영국에서 효력을 갖게 하기 위하여 제정한 국내법이 1924년 해상물건운송법 즉 The Carriage of g o s by Sea Act 1924입니다. 어, 입법 방식이 좀 독특한데 영국의 법이 대부분 이렇습니다만 헤이그 어, 규칙이 영국에서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내용과 동 규칙을 영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각각 본문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부칙에 1924년 헤이그 규칙을 그대로 이렇게 삽입을 해놓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본문 조항은 한 4개 정도 정도 있고 어, 나머지 실제 그이 법의 내용은 어, 1924년 해이그 규칙을 부칙에 두고 부칙에 있는 해이그 규칙을 그 영국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력을 부여하고 를 있기 때문에 어, 영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입법 방식이면서 어, 영어를 사용하는 이제 영국의 입장 뭐, 어, 5개국으로 보통 국제협약이 만들어집니다만 어, 이러한 입장에서 어, 그 원조문의 왜곡이 없이 그대로 공료법으로 수용하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해그 규칙의 혈액과 관련된 조항으로는 본문 제1조와 3조의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제1조에서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해그 규칙은 선박을 이용하여 영국이나 북아일랜드 내에 있는 항구로부터 영국이나 북아일랜드 내에 있거나 또는 그 외부에 있는 항구로 운송물을 해상운송하는 것과 관련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이 법규정에 반하지 않으면 해외국치가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항구로부터 어그 외부로 나가는 그 운송계약도 그 영국이나 북아일랜드 내에 있는 항구로 오거나 어 또그 외부에 있는 항구 그러니까 그 국내외 항구 모두 영국이나 북아일랜드에서 출항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해상 운송에 대해서는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또제 3조에서는 헤이그 규칙이 적용되는 계약을 포함하고 있거나 또는 그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 영국이나 북아일랜드에서 발행되는 모든 선화증권 또는 이사, 이와 유사한 군난증권은이 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동 규칙의 규정에 따라 어,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어, 내용의, 그, 변시적인 문언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선화증권에, 그, 영국이나 북아일랜드에서 발행되는 모든 선화증권이나, 선하 선하증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산권한증권, 은 별도로, 복합본성증권에는 없기 때문에, 특히 1924년 당시에는 포카본성증권은 없었다고 봐야 되죠. 어, 권한 증권하면 뭐선화 증권 또 내수로에서 사용되는 선화 증권 뭐 이런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법에 의해서 적용되는 규칙의 규정에 따라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어, 1924년 해이그 규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인 문언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조와 그 3조 1조에 의해서는 부가일랜드나 영국에서 출발하는 그 해상 운송에 대해서는 법으로 해일 규칙이 적용이 된다고 보면 어, 제3조의 경우에는, 그, 선화증권의 약관에 의해서, 어, 초력을 갖도록 했기 때문에, 어, 결국, 그 오늘날로, 치면은 어, 패러마운트 크로즈, 즉, 그, 최고약관의 해석과 관련된, 이런 어려움을 나온 이런, 그, 제작이다. 전, 조문이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국 법원은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1924년 코고사의 규정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영국이나 북아일랜드 내의 항구로부터 발항하는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선화증권 즉, 어드워드비로블린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 선화증권에는 그 선화증권의 해그 규칙 규정에 따라서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의 명시적인 문화 즉, 페러마운트 크로즈를 포함하고 있든 없든 간에 헤이그 규칙이 성문법규로서 효력을 가진다, 즉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어, 그 다음 어, 영국이나 북아일랜드에서 발행되는 모든 선화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권한증권은 어, 이 법에 의하여 적용되는 1924년 헤이그 규칙을 규정에 따라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은 명시적인 문언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본문 제3조는 어, 의무적인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선하증권이 이러한 명시적 문화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 중국법 약관의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위이외에 다른 선하증권에 대하여 는그선하증권이 1924년 해규규칙으로 적용한다는 약관 소위 최고 약관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요 해규규칙은 그 해상운송계약의 내용으로 삽입되어 계약조항으로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1924년 해이그 규칙이 성문부규로서의 효력이 아니라 계약조항으로서의 효력만 갖게 되면 이 규칙의 어떤 조항과 그 계약 내의 다른 조항이 서로 모순될 경우 당연히 동규칙의 조항은 우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의사가 어떤 것이었는가에 따라서 적용될 조항이 결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영국과 부가일랜드에서 발행된 설라증권 또는 이와 유사한 증권, 영국과 부가일랜드에서 출항하는 운송에 적용되는 증권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 법률을 준거법으로 하는 합의를 인정하지 않고 강행적으로 어, 1924년 헤이그 어, 규칙을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 밖의 경우에는 어, 1924년 헤이그 어, 규칙을 적용한다는 최고 약관에 의해서 1924년 헤이그 규칙의 계약상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운송인 책임의 내용은 1924년 헤이그 규칙과 동일하지만은 어, 그 위의 경우와 전자와 후자의 경우에는 법으로 적용하느냐 계약 조항으로 들어오느냐 그래서 어, 그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어, 또 1971년 해상 물건 운송법은 어,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최악국으로서 영국이 이 협약에 그 영국에서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국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명칭은 똑같은데, The Carriage of Us by s Act 1 9 7 2이죠 이것은 1924년 고고사를 개정한 법입니다. 어, 입법 방식도 그 1924년 입법 방식을 그대로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 1924년 고고사와 마찬가지로 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영국에서 효력을 갖는다 하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동규칙을 영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각각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부측에 이 규칙을 삽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도 같은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효력과 관련된 조항은요. 본문 제1조 2항 또 제1조 제6항인데요 어, 제 1조 제 2항에서는 이 법의 부칙으로 삽입된 어, 1968년 헤이그 비스비 위주의 규정은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924년 그, 그, 캐리저 부스바이시 액트가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냥 해상 운송하는 것 관련하여 효력을 갖는다 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법으로서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 또는 어, 계약의 조항으로서 효력을 갖는지에 대해서 어, 상당히 이제 의문스러운 점이 발생이 되었고요. 또 제3조에서도 어, 그 선화증권의 1924년 규칙을, 어, 규칙의 을규칙 효력을 갖도록 하는 규정, 즉그 페르마운트 크로즈를 삽입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아, 결국, 그, 협약, 그, 1924년 코고사의 해석에 있어서, 어, 이제, 세 가지, 그, 해석, 논이 확립이 된 것이죠. 어, 첫 번째, 이제, 영국이라 북아일랜드에서, 어, 출발하는, 그러한, 해상 그, 예, 운송의 경우에는, 어, 선화증권의 어, 그, 최고약관, 즉, 페르마운트 크루즈가 들어가거나, 그간에, 그냥, 법규로서 헤이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외에, 선아증권에, 그, 페러마운트 크로즈가 들어갔는 경우에는, 어, 그, 페러마운트 크로즈에 의해서 계약을 조항으로서, 어, 1924년 헤이그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또, 앞에, 이제, 그, 3조에서, 어, 영국이나 북아일랜드에서 발행되는 모든 선한증권에페러마운트 어, 크로즈를 넣으라고 했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혈액이었고 어, 중급법 약관에 따라서 정해진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어, 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결국 그 법으로 적용되지 않고 어, 계약조항으로 적용되는 그 페러마운트 크로즈를 적용할 경우에 있어서 1924년 코구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일부의 조항은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해지나 해제했을 때, 1924년 해결 규칙의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즉, 그 계약 조항으로 받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971년 캐리적 구스관 시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법률의 규정으로서 혈액이 발생된다. 법률로서 혈액을 갖는다는 조항을 1조 2항에서 어, 명확하게 있습니다또 제1조 6항에서는 1968년 해이그 비스비 규칙, 어, 제10조 C호의 혈액에는 아무런 영향 없이, 어, 규칙은, 음, 다음과 같은 데요 하여 법률로서 혈액을, 갖는다. 역시 법률로 혈액을 갖는다고 규정을 하고, A, 거서 A항에서 선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에 의하여 증명되는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1968년 헤이그비스비규칙이그 계약을 규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의 선하증권 그리고 B항에서 운송물 수령증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에 의하여 증명되는 계약이 해상운송계약이고 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마치 그 운송물 수령증이 선하증권인 것처럼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그 계약을 규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유통 불가라고 표시된 비유통 운송증권, 운송물 수용증에 대해서도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위, 비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수정된 내용으로 특히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3조 사항의 두 번째 문장이 제7항은 생략된 내용을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제10조는 동규칙이 A. 최악국에서 발행된 선하증권 B. 운송이 최악국의 항구에서 시작된 경우의 선하증권 C. 그선하증권 내의 해규 비습비 규칙이나 동규칙의 효력을 부여한 어떤 국가의 법률이 그 운송계약을 규율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선하증권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971년 고고사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며 그대로 존치시키고 있기 때문에, 1968년 헤이그 비스비 위치는, 영국이나 푸갈랜드 내의 항구로부터 발항, 발항하는 해상 운송의 경우의 선화증권, 즉, outward bill of lading의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위와 같은 세 가지 경우의 선화증권에 대해서 모두 적용되도록 규정했다는 점에서, 1924년 코우서와는, 적용 범위와 그효력을 달리한다고 보겠습니다. 아, 영국 법원은 위 조항에 비추어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은 영국 내에서 성문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점은 1924년 코브사에서 영국이나 북아일랜드 내의 항구로부터 발행하는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슬라 증권, 즉아웃보드 비로블레이디의 경우에 대하여 헤이그 비스비 헤이그 규칙이 성문법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과는 어, 동일한 입장이지만은, 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24년 고고사와는 달라졌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1924년 고고사에서는 중거법을 영국법으로 합의한 경우에도 1924년 헤이그 규칙을 적용한다는 소위 최고약관을 선하중권에 포함하여면은 동규칙이 적용된다고 규정했으나, 어, 1971년 고고사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이죠. 두 번째는, 1924년 고고사에서는 1924년 헤이그 규칙이 해상 물건 운송과 관련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였으나 어, 1971년 고고사에서는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법률로서의 어,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또세 번째, 1971년 고고사에서는 최고 약관이 포함된 선화증권에 대하여도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 법률로서의 효력을 갖진다라고 규정을 해서 법률로서의 효력을 좀 매우 강화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1971년 코브사의 내용은 1968년 헤이그 비스비 규칙 내용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사실상은 해그규칙을 제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1893년 하트법이라는 해상운송인행 책임에 관한 최초의 국내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승리 배경은 저명한 해법학자인 아놀드 노스가 19세기 말경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출 운량은 20개의 영국의 전기선 회사의 손안에 들어있었다고 지정한 데서 어, 그 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적에서 보다시피 당시 미국의 행운은 매우 미약한 상태였고 상대적으로 송하인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던 운소인은선하증권의 각종의 면책약관을 규정하여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어, 큰원로상의 면책사유에 약정 면책사유를 계속 추가하게 됨면으로 어, 면책약관이 남용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어, 이러한 그 면책약관의 남용에 의해서 결국은 운송인은 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문님을 수령하는 것만 그 의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운송물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는 점과 발항 당시의 감항능력인 선박을 제공하여야 할의무를운송인이면책약관을 원형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하여야 우선적으로 인용. 즉, 오브라이딩 오브리게이션으로 확립하게 됩니다. 어, 이러한 이제 내용들은 사실은 헤이그 규칙에 이미 그 나중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판례를 통해서 면책약관이 없다가 생기면서 남용이 되고 이것을 법원에서 어, 제안하는 판결이 나고 또 면책약관이 수정돼서 보완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겪으면서 해그 규칙의 항의가실 면책 제도가 확립이 되는 것인데 이러한 의무가 있어도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될수 있는 상대적 의무로 사실은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이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강행복귀가 없는 이상은 이제 이러한 현상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 또 19세기에 들어서 사하증권을 이용하던 운송인은 물리적인 위험이나 원인에 대한 면책을 규정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기나 선원들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과실 면책약었 즉, 어, Closed Exception n e g l i g e n 를사하증권에 삽입합니다. 어, 운송인이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절대 책임을 지다 종전의 커먼 캐리어의 법적 진가는 정반대 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즉, 커먼 캐리어의 경우에는 과거에는 절대 책임을 즉 과실 책임을 어왔는데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면책약관이 점점 발달하면서 사실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이러한 이제 상태로까지 이제 발전합니다. 이러한 과실 면책약관의 효력에 대해서는 영국과 미국의 판례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 영국에서는 그 내용이 명백하게 표현될 것을 조건해서 으로 운송인의 과실면책을 인정해왔습니다. 그 영국은 운송인이 주도하는 선주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아까 이제 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의 선주들에 의해서 좌주유지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화주국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 연방법원은 운송인이 그 자신이나 그의 사용인의 과실로 인한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것, 즉 과실 면책이라는 것은 공공정책, 그 퍼블릭 폴리시에 반한다고 판단해서 강행법규 의 위반으로 보고 그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퍼블릭 폴리시라는 것은 우리 그 우리 대륙법계 법에서는 공소 양속에 위반된다고 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 용위법에서는 이것을 '퍼블릭 l i c p 즉 공공정책에 의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법리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같은 데 있는 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약관에 있어서도 그 송하인 측에 불리한 약관과실면책 약관뿐만 아니라 송하인의 채무가 어, 송하인의 특정한 운송물과 관련이 있는가를 묻지 않고 모든 운송물의 유치권을 인정하는 약관도 사용을 하게 되었고요. 거래의 종류와 장소를 묻지 않고, 어, 영국 법원을 재판관할 줄 알고, 영국 법을 중거법으로 지정하는데, 뭐 이러한 것들이 화주국의 입장이면 미국으로서는 매우 불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이 초창기에 이제 이러한 화주국의 입장에서 아주 어, 불리한 입장, 그 위치에서 무역을 하다 보니까, 어, 최대 선주국이었던 1970년대나 80년대에도 어, 여전히, 그, 국제무대에서는 미국이 화주국을 대변하는 그러한, 어, 위치에 있었고, 오늘날도, 어, 그러한 방식으로 해상운송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 어, 결국 그, 로텔, 아, 함부르크 규칙이나 로텔단 규칙도 1999년 해상물건운송법 개정안으로 이렇게 이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선박의 이, 이, 그 법은 하트법의 내용에 대해서 보면 선박의 항해 선화증권과 재화의 운송에 관련된 권리의 의무에 관한 법 이렇게 이제 되어있는데요, 제목이 An act relating to navigation of vessels, bill of lading, and certain obligations, duties, and rights in connection with the carriage of property 이렇게 이제 1893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운송인에 어, 의해서 일방적인 면책약관으로 고통을 받던 미국의 하주로 또그 세력이 매우 강해지면서 1892년 오하이오주 출신의 하원의원인 어, 마이클 알 하트에 의해서 면책약관을제안하는 법률로서 이 하원에 제출된 것입니다. 어, 7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은 상원에 회부되어서 상원의 산업위원회에서 오랜 토의를 거친 후에 일부 수정된 후 다시 하원에 이송되어 동의했고 1893년 2월 13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서 확정이 됩니다. 어, 이러한 하트법 제정의 필요성은 당시 화주국이었던 미국 국민이 면책약관에 의해서 손해를 입는 일이 많았다는 사실과 함께 어, 두 번째는 하트법 제정 이전에 뉴욕주에서 이미 과실면책약관이 어, 유효하다고 판시한 반면 다른 주와 연방법원에서는 공공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유라고 판시했기 때문에 어, 법원의 판결이 나누어져 있어서 어, 이러한 것을 재정법을 통해서 어, 통일시켜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트법은 상사과실과 해기과실을 구분해서 운송인의 상사과실과 감옥능력주의의 의무에 대한 면책약관은 무효로 하는 반면 해기과실을 법적 면책사회로 하는 것을 주요 내는 겁입니다 첫째, 송화인으로부터 운송위탁을 받은 운송물의 적절한 선적적부 보관 관리 또는 인도에 있어서 게으름, 과실 내지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운송물의 멸실훼손에 대하여 어,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의 모든 약관은 이를 무효로 한다. 어, 이것이 1조고요. 제2조에서는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감흥 능력을 갖추는 데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 감흥 능력 주의의 의무나 운송물을 신중하게 취급, 선적, 적부 관리 보관하고 적절히 인도하여야 할 선장 회원 등의 의무를 경감 또는 면제하는 약관을 무료로 한다. 이렇게 되있고요 자, 다음 3조에서는 선박이 감흥 능력을 갖추도록 선박 소유자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을 때에는 항해 과실 또는 선박 관리에 관한 과실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는 면책된다고 라 규정해서 해기 과실 면책을 명문화한 것이 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있습니다어 하트법은 미국이 1924년 해기 규칙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제정된 1936년 해상물건 운송법 즉 어, US Carriage of Busby C Act 1936 어, 의해서 중요한 부분이 대체되었지만 여전히 부분적으로는 실정법과 오늘또 적용이 되는데요 어, 1936년 코브사는 현재는 외향해운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연합무역에는 하트법이 적용됩니다 또운송인의 책임기간에 대해서도 1936년 코브사는 적용기간을 운송물의 선적에서 양육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코브사가 어, 해그 규칙을 받아들인 상태였으니까 선적 원칙을 적용을 하죠. 그래서 어, 선적 전또 양육 후 어, 수령해서 선적 전또 양육해서 인도하기 사이에 운송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트 법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 국제협약을 설명드릴 때운송인의 책임기간이 아니고 국제협약의 적용기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 또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은 예, 하트법은 이법 미국이 1924년 해그규칙을 국내법으로 수용해서 제정된 어,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 즉 캐리저브 구스판 시액단 1936에 의해서 어, 중요한 부분이 대체되는데 어,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그실정법으로 하트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1936년 코구사는 외양행원에만 적용이 되고 연안무역에는하트법이 적용이 됩니다. 또운송 책임기관에 대해서도 1936년 코구사는 운송물의 선적에서 양육시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936년 코구사 제12조는 이 법의 어떠한 규정도 선적 전 또는 양육 후의 선박 또는 운송인의 의무책임에 대한 하트법의 효력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여 운송물의 선적점과 양육호에은 어, 하트법이 적용됨을 명시적으로 어, 밝히고 있습니다. 외양해원에만 적용되는 1936년 포부사는 당시 발효된 1924년 해이 규칙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국내법으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표적인 하주국이었던 미국의 관점에서는 동 규칙의 책임한도액이 지나치게 낮다고 봤기 때문에 책임한도액은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포장당, 당미화 500달러로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 미국의 경우에는 결국 그항해와실면책을 어, 계속 폐지하겠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이 1936년 코고사를 개정하지 못한 상태로 오고 있어서 이 당시와는 달리 지금은 어, 해그 비스비규칙을 받아들인 국가들보다 책임 한도이이 오히려 낮게 설정이 되어있다고할수 있겠습니다. 어, 오늘 공부는 뭐, 이제 영국과 미국 법,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어, 영국 법에서 그, 1924년 코고사와 1971년 코고사 사이에서, 그, 캐리, 이제, 에,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 비스비 규칙의 효력이 어떻게 달라지는냐 또, 어, 최고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점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어, 하트법이 이러한 그이급규칙을 만들게 되는 계기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재정 배경과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퀴즈는 하트법의 재정 배경과 특징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다시 복습을 하면서 이걸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15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